택시! 택시! 택시! 택시! 어서오세요. 어디로 모실까요? 아저씨! 저 쫓기고 있어요! 아무 데나 빨리만 가주세요! 네? 택시기사가 영문을 몰라 당황하자. 빨리 좀 가주세요! i e 시가 저를 쫓아 e 고 빨리 출발해주세요! 어때? 네? 아, 알겠습니다 안절배트 꽉 매세요! 저만 믿으세요! 출발합니다! <웃음> 이젠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뒷쭉차오던 택시는 완전히 따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씨 무슨 일로 쫓기는 겁니까? 아, 네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안 냈거든요. 아, 뭐 뭐라고요? <웃음>